보스 보스 장8 2 보스 9 2보 29. 2나 우리는 9 29. 29. 29. 29. 29. 2심 29. 2는다9구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 신속하고 현명하게 또 한다. 방시 신속하고 현명하게 한다. 하나 우리는 성실에 강건한 로성실강한 자세로 극기의 정신을 하면 한다. 기 정신을 하면다나 우리는 예절을 중요히 예절을 중요여 사람을 공경하고 남큼도가 상한다이 사람을, 사람을 공경하고 남다나 우리는 하나 이리는경 있지 않는다. 경량이 믿어고 있지 않는다. 나우리는나우리는 나우리나, 나우리시키고리나 나우리나, 나우리나, 매사리충나우대나 나우리나, 나우나우리나 나우리나, 나우리나, 나나우리나우리